분사는, 분사네요.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분사는 지금 형사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관계대명사 별도, 형명사절이에요 똑같이 네. 이제 다 보면 되고요. 오케이. 네, 여기, 이것도 다 똑같이 나뉘는데, 네. 한정적 용법하고, 음흠. 소술적 용법으로 나뉘어요. 음. 이것도 한정적하고 소술적으로나뉘고 거기 음. 이제 한정적이랑 소술적을 이렇게 한쪽으로 빼었으면, 음. 한정적이랑 소술적을 했으면, 음. 한정적은, 음, 그니까, 예문을 들어보면, 이 음. 그, 그, 그, 슬립핑, 도구. 맞아요? 안 돼요.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 룩스는, 형용사를. 바... 아, 다른 걸로 하 예, 한번... 본다고, 본다고 이렇게? 네, 본다고. 아, 그러면은, 저기, 다른 걸 써야지. 네, 어떤 것일까 바다. 아. <웃음>